자, 보살행으로서의 반야를 주로 한 육바라밀에 나오죠 그렇다면 이와 같은 보살의 그 구체적인 실천 방법은 무엇일까 다음은 이를 알아보야할 것이다 그것은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의 육바라밀이라고 한다 아직은 십바라밀이 안 나온 거예요 반야경까지는 십바람 뒤에 나오지만. 바라밀이란 보모로 바라미타의 음역인데 번역하에서는 도피안, 도피안, 도자가 틀리죠. 도음부국 도등이라고 한다. 불가에선 바라밀이란 말을 흔히 쓰고 있지만 이 말은 합성어이기 때문에 정확한 뜻을 찾는다는 것은 단순하지가 않다. 여러 가지 이설이 있으나 간단히 말하면 이 말은 피안에 이른 상태란 완료의 뜻으로도 쓰고 있는 동시 피안에 이르는 길이란 수행 방법의 뜻으로도 쓰고 있으니, 부처님께는 완성의 뜻으로, 보살에게는 완성을 향하여 가는 수행 방법의 뜻으로 쓰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말은 어느 누구에게, 누구에 대해 어떤 상태에서 썼는가를 잘 살펴 해석을 해야 할 것이다. 그랬는데, 이, 이 말을 좀더 제가 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면 말이에요. 이 빠라미다라는 말이 예? 이게 합성어거든요. 합성어. 근데 어떻게 합성됐느냐를 정확히 못 찾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면 빠라미에다가 따가 더해졌다고 보면 빠라미가 이게 구경, 구경이 뭐야 끝난 거죠. 완성, 구경, 뭐 최승 최고로 수승하다. 이런 뜻을 가진 말이고 따라는 거는 말이에요. 따라는 건 본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본질은 안 맞죠. 그럼 이렇게 보면 은 구경의 상태, 완성된 상태 이렇게 되죠. 완성의 상태. 그렇게 되면 어쨌든 이거는 완성된 거 아니야 이렇게 보면 은그 다음에 빠람 이렇게 보면 빠람. 빠람. 그러면 빠라가 저쪽이거든요. 저쪽. 바라가 저쪽이야. 바람 그러면 저쪽으로 이렇게 역격이 돼서 저쪽으로 저쪽으로 이나 이뜨 그러면 이는 고고요. 간다는 뜻이고 이뜨가 되면 진행형이 돼. 이렇게 고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쪽으로 가는 상태가 되죠. 어? 이를 쓰든 이뜨를 쓰든 여기다가 딸을 붙이면 어떻게 돼? 저쪽으로 가는 상태, 간건 아니란 말이야, 아직 가는 상태가 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거는 미완이 되지 아직은 완성이 아니잖아, 가는 상태가 되니까. 그다음에 또 바람에다가요, 이 따를 건걸 봐, 이 따, 이 따는 완료형이야. 그러니까 굳이 영어로 말하면 고냐, 고. 이 따에다가 다시 딸을 넣어 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다 합으면은요. 바람이 따따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면 따따가 붙으면 한쪽은 생략하게 마련이거든. 그죠? 그래서 바람이 따따해서 따따가 되다 보니까 한쪽이 생략됐다. 이걸 영어로 칸찰락션서 이러죠. 그래 가지고 하면은 저쪽으로 간 상태가 되죠. 그래서 이것도 완성이 되고. 그다음에는 바람에다가 더하기, 이따가 이것이 여성 명사로 바뀌면서 이게 장음이 됐다. 이래가지고 보는 게 있어. 그럼 이것도 이따가 들어가니까 이것도 완성이 되는데 꼭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등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합성어를 보면은 완성의 뜻도 있고 미완의 뜻도 있어요. 미완성의 뜻도 있고. 그렇죠? 이게. 예. 그러면 어떤 경우가 완성이고 어떤 경우가 미완성이냐? 부처님께는 완성이 되고. 그렇죠? 부처님처럼 되어 가고자 노력하는 상태에서는 아직은 미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는 완성의 뜻으로 풀어야 되고 수행 중에 보살에게는 미완성의 뜻. 예? 완성을 향하여 가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여기까지 해 놓고요. 해 놓고 육바라밀의 관계를 한번 보시자 이 말이에요. 육바라밀이 어떻게 된 건가? 육바라밀의 보시, 그렇죠? 보시, 지게, 인욕, 정진, 선정, 가냐, 이렇게 되잖아요 가냐. 여기서 이제 파라미타를 전부 붙여보자. 일단 완성으로 붙여보십시다. ,이. 완성으로. 그러면 보시, 이거는 그냥 베풀어주는 거에해서 문제가 안 나오죠? 예? 근데 보시에다가 파라미타를 붙이면 어떻게 돼, 이제? 완성의 뜻으로 보면. 보시에 완성이 되죠? 예? 아니면 완성된 보시 뭐 이렇게 되잖아. 맞죠? 여기까지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보시가 완성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예? 네? 말은, 말은 해놨는데 무슨 개념이 안 떠오르잖아, 우리가. 보시의 완성, 고 어쩌라는 거야? 이제 보시 할 만큼 했다는 거야. 예? 네? 뭐 어떤 게, 어떤 게 보시의 완성이냐, 이 말이야. 개념정립을 한번 해보세요. 뭐 완성이란 말인데 완성. 보시의 완성. 뭐 보시의 완성을 굳이 우리말로 하면 이제 아나 보시 할 만큼 했다. 그거밖에 더 되나. 세상에 그런 보시가 어디 있어. 완성된 보시. 어떻게 하는 게 완성된 보시야. 아니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는 개념이 지금 정립이 안 되죠. 도대체 무슨, 무슨 말인지가. 그럼 지계의 완성으로 가보면 어떻게 돼 지계의 완성. 지계의 완성으로. 그 지킬 만큼 지켰어요? 아니 지금 완성의 뜻으로 보자니까 일단. 그 응. 부처님의 경지에서 보면 완성의 뜻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럼 완성의 네. 뜻으로 보고 풀어보자 이 말이에요. 그, 부처님은 이제 개 지킬 만큼 지켰다는 거예요? 뭐, 무슨 말? 여기서요, 여기서. 한번 붙여보세요, 이게. 이게 말이 되는 게 있는가, 없는가. 인욕의 완성. 참을 만큼 참았어, 이제? 말이 되질 않는단 말이에요, 완성의 뜻을 붙여놓으면. 여기서요, 말이 될수 있는 건 반야밖에 없어요. 왜냐 반야는 세상의 근본 이치를 아는 지혜 아니에요. 그렇죠? 그 반야의 완성은 뭐예요? 세상의 근본 이치를 완전히 알았다는 얘기가 되지. 그렇죠? 그래서 여섯 가지 중에 바라미타를 붙여서 말이 되는 거는 반야밖에 없어요. 응? 반야밖에 없단 말이에요. 다른 건 말이 안돼 말이. 그런데 이 관계를 잘 보시면은 이 관계를 여기만 여기만 내적인 거예요. 이거는 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에? 그러면은 보시 파라미타가 어떻게 해서 보시 파라미타가 되느냐 하면요. 다나 파라미타가 반야 지혜가 밑 속에 깔려가지고, 예? 그 반야 바라미타 상태에서 보시가 나오는 게 보시 바라미타가 되는 거야. 아셨어요? 그러니까 보시 지 혼자는 절대 바라미타가 못 붙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예? 이제 아셨죠? 예? 그러니까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보시는 그냥 보시일 뿐이지. 여기에 바람이 타는 붙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된 건데 이것이 완성된 자리는 불의 자리고 예? 아직 미완성이면서 완성을 자꾸 향하여 가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것이 보살의 자리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가나 반야가 주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이 경전의 이름도 보시경도 아니고 지계경도 아니고 인역경도 아니고 반야경이 되는 거야. 그럼, 반야가 있는 상태에서 이건 어떻게 되냐. 반야가 있는 상태에서 이게 그냥 가만둬도 나와요. 그냥 이렇게. 예? 내가 보시를 해야지 해서 보시가 되는 게 아니고, 이 상태가 되면 이러, 이런 거는 그냥 행동으로 그냥 나타난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안에 보시, 아 반야가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저는 아주 그냥 어디 가나 그래요. 어디 가나. 보시할 줄 모르는 사람, 불교 못한 거다. 네. 보시할 줄 모르는 사람은 무슨 불교라냐. 저는 아주, 아주 탁가놓고 그렇게 얘기해요. 남에게, 남에게 보시할 줄 모른다. 그건 이미 불교인 사람 아니다. 아니다. 그 보시 보시 대상이 어디입니까? 보시 대상 보시 대상 따로 없어요. 뭐 보시 대상 어디 있어? 자 부처님께 부처님께 보시하면 불공이라 고 그러고 그렇죠. 아까 오, 오늘 누가 떡해 와서 제가 떡떡 떡 먹기 얻어 먹었는데 그렇게 대중한테 보시하면 대중공양이라 고 그러고 그렇죠. 부모에게 보시하면 효도라고 그러고, 부부지간에 보시하면 사랑이라고 그러고, 형제지간에 보시하면 우정, 우회라고 그러고, 친구지간에 보시하면 우회라고, 우정이라고 그러고, 뭐다 그런 거지 뭐 어디 보시가 무슨 이름이 뭐 어디 정해져 있나 뭐면 그때그때 달라져. 근데 누구에게 하면 복이 많을 거다? 그런 거 없어요. 어? 그 계산 하지 마시라고, 계산. 누구에게 하면 복이 많다. 그런 복이 어디 있 예? 여기다 갖다 놓으면 복이 많고 여기다 갖다 놓으면 적고 그런 거 없어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대상이 중요한 게아니야 그리고 뭘 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만 원을 한 사람은 천원한 사람은 복이 얼빌 거다. 참 기막힌 얘기지. 그런 그런 계산법은 보시에 없어요. 음. 예를 들어가지고 말해요 만 원밖에 없는 사람이 만원 보시한 거고요, 예, 그렇죠? 십만 원 있는 사람이 만원 보시한 거 보기 같을까요? 틀릴까요? 만 원이니까 똑같을 거다? 아니야,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이 얘기를 해 드렸나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왜 거지가 밤에 일전짤리 놓고 간 얘기 해 드렸어요? 제가 이 법회 하는데 하도 많다고 거기서 얘기했는지 <웃음> 이해를 좀 하십시오. 저도 들은 얘기에 요뭐 실환이 제 눈은 못 봤는데 어느 절에서 이제 이, 이 주지 스님이 잠을 자는데 노 스님이 꿈에 아주 그냥 그 진짜, 진짜 백발. 이런 이제 노승이 탁 나타나가지고 꿈에 지금 잠잘 시간이 아니라 나가봐라 이렇게 된 거라. 꿈에, 그게 얼른 꿈을 깨서 나가보니까 이 이제 절에 그 대웅전 같은 데가 있을 거 아니야. 지금은 잠그지만 그냥 그런 거 잠그는 게 없었거든. 그러니까 거지 여자가, 이? 거지 여자가 이 몸도 제대로 가, 가리지도 못할 만큼 그냥 이렇게 옷을 입고 들어가는 거야. 따라 들어가지라고 밖에서 이제 숨어서 이렇게 기다리고 한참 만에 나오는 거라. 그게 들어가 봤더니 요새는 뭐 절마다 보시함이 다 있지만 옛날에 보시함을 일제안 놔뒀거든요. 그게 불단에 일전짜리 하나 놓은 게일전짜리가 예? 네? 그렇구나 하고 이제 말았는데 그러고 한2 30년이 지났는데 뭐 30년까지는 안되겠고 어느 날이 대가집 새댁이 엄청나게 공약물을 많이 싣고 그 절로 오는 거예요. 그 스님이 그냥 앉아 있는 거야. 그이 그러니까 스님도 이제 나이가 들었던 데다가 그또 그 세월이 그만큼 지나니까 이제 상당히 노승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새댁이 이제 그쫙 엄청나게 씻고 와가지고 이제 탁 들어와서 스님한테 인사를 탁 하고 첫 마디가 뭐라 하냐. 스님 전생에 내가 거지 몸으로 말이야. 일전짜리 하나 들고 아닌 밤층에 올 쪽에는 자다가도 내, 예? 나와보시더니 오늘 은내 이렇게 많이 씻고 왔는데 어떻게 내다도 안 보십니까?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스님이 턱 하네. 야, 이 사람아. 전생에 자네가 아닌 밤중에 올 때는 전 재산을 들고 왔길래 내가 자다가도 나가봤네만 지금 몇푼 어치다 가져왔다고 날 들어 나오려나? 뭐 지금 감이 오세요? 이 이야기로 나머지 저 이야기는 설명은 생략해도 되겠죠? 네. 행여가 비교하지 마세요 그렇게. 여러분 요 관계만 아셨으면 그 뒤에는 금방 나가 이제. 자 그러면 각각의 바라밀을 구족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나왔다. 살이 부리여 보살 마사는 머물지 않는 법으로 반야바라밀 중에 머물며 이게 무슨 말이죠?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 스, 세상의 근본 이치가 뭐예요? 모든 게다 공을 실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착할 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머물지 말라는 건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집착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반야바라밀 중에 머무는 거다. 이게 이거예요. 소두가 버릴 바 없는 법으로 보시 바람이를 구족할 지니, 뭐, 보시 하는 자와 그것을 받는 자, 그리고 재물은 가히 얻을 수 없는 영국. 다 공하다는 얘기죠. 그죠? 공한데 무슨 버리고, 안 버리고 할게 있느냐는 얘기죠. 죄와 죄 아님을 가히 얻을 수 없음으로 지게 바람이를 구족하고, 이것도 그래요. 지게다 파게다는 건 전부 걸려야 된 얘기거든. 공인 세계로 들어가서 탁, 걸림없으면 지겐이파겐이할 것조차도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경지에 들어가야 지게바람미를 구족된다는 얘기죠.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므로 마땅히 <웃음> 인욕바라미를 구족하고 몸과 마음이 정진하여 게으르지 아니함므로 정진바라미를 구족하고 어지럽지 아니하고 어둡지 아니함므로 마땅히 선정바라미를 구족하고 모든 사물에 집착치아니함므로 반야바라미를 구족하니 보살, 마하사는 머물지 않는 법으로서 반야 바라밀 중에 머문다. 요컨대 바라밀을 행함에 있어서는 모든 사물이 무소득임을 알아, 집착 없는 마음으로 행하라는 것이다. 여러분이 경전을 앞을 읽어보면 이 무소득이란 말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응?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소득이라면 뭐야? 돈벌이가 없다는 얘기가 되죠? 이말 아닙니다. 이말 아니에요. 인캄이 있니 없니 그말 아니고, 얻을 바가 없다라고 한문에 나오는 건 집착할 바가 없다는 거예요. 집착을 해뭐 가져오든지 버리든지 할거 아니에요. 일체 집착할 바가 없는 걸 부소득이라고 합니다. 자, 금강경에 만약 보살이 마음이 사물에 집착하여 보시를 행하면 사람이 어둠 속에 들어가 보는 바가 없는 것과 같고 만약 보살이 사물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보시를 행하면 사람이 눈이 잊고 햇빛이 밝게 비춰 여러 가지 색을 보는 것 같다. 또 보살 마사는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낸다 등이란 것도 이를 나타낸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물건을 남에게 보시할 때 어떤 물건을 내가 누구에게 준다든지 혹은 이것이 선행이라든지 하는 생각이 있으면 이미 이것은 마음이 사물에 집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행해지는 것이므로 보살은 이런 생각마저도 없는 마음에서 보시를 해야 하니 이렇게 하여야만 보시바라밀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육바라밀 중에서는 반야를 주라 하니 보시, 보살이 보시바라밀 내지 선정바라밀을 행화하고자 할 진대는 마땅히 바라, 반야바라밀을 배워야 한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죠 반야가 기보이 는데 보살마사는 반야바라미를 행하여 보시할 때 지혜의 방편으로 보시바라미를 구족하며이 얘기야.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면 이게 구족되고 여기에서 다시 이걸 하다 보면 이것이 확인되고 이 얘기죠. 지금 보살 반야바라미는 보살의 어머니니 능이 모든 불법을 내는 까닭이다. 등이라고 설해져 있는 것이 그것이다. 즉 어떤 바람일 행을 하든지 그것은 반야의 온전한 지혜가 바탕이 되어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1 2연기에서 고해의 근본 원인을 무명이라 하였음에서도 알수 있듯이 실로 반야 즉 사물의 실상을 하는 지혜가 없이는 다른 모든 행이 온전히 구족될리 없는 것은 행을 전제로 하는 한 구태여 재론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소품반야사리품제 5에는 석종께서 재석전에게이 땅에 불사리와 반야바라밀경 두 가지 귀한 것이 있다고 하면 어느 것을 택하겠느냐고 물으시자 재석전은곧 반야바라밀을 택하겠다고 대답하곤 왜냐하면 불사리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사리가 반야바라밀에서 생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반야 바라밀이 아니었다면 어찌 우리가 살일를 공영하겠습니까? 이런 이유에 있습니다. 라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어 반야 바라밀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고 또 근본적인 것으로 강조하고 있음을 알수 있으니 이 말은 세존은 반야 바라밀과 다르지 아니하고 반야 바라밀은 세존과 다르지 아니하다는 말씀과 더불어 깊이 음미해 봐야 할 것이다. 이거는 뭐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거고 어쨌든 이 육바라밀행은 결국 안역따라삼양삼보리를 얻어 성불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니 대품반야 권육에는 각지에 대한 설명은 없어도 보살이 이렇게 바라밀행을 하면 거네지 성지 팔인지 견지 박지 구지 이작지 벽지 불지 보살지 구지를 거쳐 제십진 불지에 오르게 된다고 하였다. 대승경전을 보아가면 바라밀행이 수없이 도 많이 나온데. 어쨌든 이 바람일은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 닦는 인만이 그 진가를 알고 그만큼 성불에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요, 아까 이 반야 바람일을 하게 되면 집착이 없어진다고 그랬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 금강경 제가 금강경 강의할 때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 부분이 나오면 이 얘기를 제가 해드리거든요. 근데 오늘은 금강경 시간 아니지만 이 문구가 나와서 도대체 뭘 집착 없이 허래는 거냐, 이건데. 저도 들은 얘기예요. 중국에 옛날 율종이 있었다, 율종. 그러니까 기후를 중심으로 하는 율종. 여기 어느 스님의 얘기인데, 이 여자분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예가 그래요. 예? 예, 가이 스님이 제자들에게 말해 항상 너희 여자 얼굴만 봐도 개를 판다고 가리킨 거예요. 예? 이거 제 얘기 아닙니다. 그 스님 얘기니까, 그또 이따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 개울 중심으로 해서 공부하는 이 사람들이 전부 그런 줄 알고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 이제 이 나이가 스님이 들고 이제 이렇게 덕이 높아지고 추대를 하다 보면은 그 시자가 있잖아요. 그죠. 가로는 이 스님이 시자한테 야, 어디 좀 가자 이렇게 된 걸. 그러니까 뭐 스승의 말이니까 이제 바랑 울러 메고, 예? 그 스승 뒤를 따랐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못 밟아요. 이제 쭉 따라가는데 큰 내가 하나 나와서 내가, 예? 내가 근데 저쪽에 웬 그, 저, 그, 저이 젊은 아주 이쁜 아가씨가, 처녀가, 건너는 가야겠고 자기 힘으로는 힘들고 이래 쩔쩔 매고 있으니까 이 스님이 딱 가가지고요. 그 처녀를 등에다 탁 건너갔거든. 그러니까 이 시자는 이제 스승이고 뭐고 오늘 끝이다. 자기들한테는 얼굴도 봐서, 얼굴만 봐도 기우를 깨뜨린다는데 자기는 세상 얼굴을 보는 정도나 등에다 억구갔으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이게. 음. 그냥 가서 가서 내려놓고 또 휘적휘적 하니까 속에서 이런 게 올라올 거 아니니 까 여지껏 이제 속아서 배웠잖아. 한뭐 십리나 간나안 먹을까 가서 이제 좀 쉬었다 가자 하니까 뭐쉴 시간이거든요. 그럼 되느냐? 뭐 어쩌냐? 막다니 왜? 이 이러지 않았냐? 이거 미치는 아, 내가 왜 미처 스님이셨지 이제 뭐 둘이 이제 이해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막두 뭐 분이 내가 뭔 얘기를 나누니 내가 어째 알겠어요, 미친 놈이라고 했는지 바보 같은 놈이라고 했는데 그건 모르겠고 이 스님이 하도 답답해서 마지막 말씀 이그거 하나만 기억하고 나와요. 야이러면그 사실 스님의 입장에서 그것도 필요도 없는 말인데 이, 이 제도 하려니까 야이러면 나는 그 처녀를 이놈아 그내 건너 오자마자 내러, 내려놨어 이놈아. 근데 넌여지껏 짊어지고 오냐? 짊어진 게누구야 누가 짊어진 거야? 시자는 없지도 않고 짊어졌어. 이스님은 업어도 내려놨는데 시자는 없지도 않고 짊어졌단 말이야. 그러면은 머무,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집착하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건 모든 걸 이렇게 집착하지 않고 다 하라는 얘기지 예? 그렇죠? 이뭐 머무는 바 없다고 해가지고 이거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게 아닙니다 할거다 하고 머물지 말라는 얘기야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집착 없이 뭐든지 다 해라 이런 얘기야 뭐든지 집착을 하게 되면 병이 걸리니까 그냥 해라 이런 얘기야 저 태국에 가시면 그저 방파인 그저 여름 별장인데 저도 거기 가봤어요. 이 방콕에서 수로로 연결되는데 저도 그 들은 얘기입니다. 그 왕비가 물에 빠져 죽었다고. 왜? 그 태국에서 여러 태국 가서 배 타보셨어요? 그 배에서 이렇게 물에 내려가도 이렇게 건지면 돼요. 그냥. 그죠? 예? 거기가 고기반 물반이라는 농래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건지면 돼. 뭐 내려간다고 그냥 뭐 새떡이 슉 내려가는 게 아니니까. 너왜 죽었냐? 저 들은 얘기인데 왕이 왕이. 어떠한 경우라도 왕비 몸에 손대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배를 타고다 왕비가 불이 빠졌거든. 그래서 건지면 되는데. 이렇게 그냥. 손대지 말라고 그랬잖아. 어, 그, 어, 그냥 뻔히 번뇌 죽었다. 예? 이게, 이, 이거는 엄청난 집착이야. 손대지 말란데 집착한 거 아니야. 그죠 이건, 이건 기회를 지키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대승에서 와서는 예? 그니까, 나쁜 것에 집착해도 안 되지만, 좋, 좋다는 것에 집착해도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집착을 벌어라, 이게. 이렇게 사실인데, 저도 말은 잘하는데, 사실 저도 엄청나게 걸리잖아. <웃음> 예. 같이, 같이 무해의 경지로 가자는 얘기지. 예? 제가 뭐 집착을 훨씬 다 벗어나서 여러분께 일어나, 이렇게 지금 뭐 명령조로 설법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 하시고, 저떡 잡수세요, 이제. <웃음> 예.